안녕하세요 주는 노리입니다 도자기 배우로옹구게 왔어요. 음. 아, 어서 사이소스 예전어 응. 만만 냉장고에 이게 다 들어가나? 오늘은 파이타를 만들어 볼겁니다 준비물은 소고기, 양파, 파프리카, 상추, 살사소스, 토르티아를 준비해주세요 일단 파프리카와 양파를 작은 크기로 썰어 줍니다 그리고 볶아줍니다 소금간을 곁들여서요 소고기도 작은 크기로 잘라 볶아줍니다 재료들 익는 동안 토르티아를 데워줄 겁니다 토르티아를 바로 전자렌지에 넣으면 너무 건조해져 딱딱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물을 살짝 묻혀 전자렌지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상추를 씻고 작은 크기로 잘라 같이 준비해 줍니다. 익은 것들을 그릇에 담아 주시고요. 차례로 토르티아 위에 담습니다. 마지막에 살사 소스를 얹고 드시면 됩니다. 참 쉽죠